미스터트로트 장구의 신 박서진이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12일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마스터 예심에서 발굴한 트로트 원석들이 본선 1차전팀 미션에 돌입 팀의 사활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거칠게 격돌하는 각 부서의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1주차 온라인 응원 투표 결과 1위 박서진 2위 황민호 3위 박지현, 4위 안성훈, 5위 김용필이 선두건을 달리고 있다. 장구의 신으로 유명한 박서진은 장구 없이 도전해 오라트로 본선 진출을 한 주인공이고 2위 황민호는 10살 어린 나이지만 폭발적인 목소리로 마스터 예심선을 기록한 바 있다. 3위 박지현은 대학부로 출전해 통큰 목소리로 활어보이스란 애칭을 얻은 주역으로 예심진을 차지했었다. 4위 안성훈은 미스터 트로던에 출연한 뒤 이번에 절치부심에 다시 현역부 a 1으로 도전했다. 5위 김용필은 아나운서 출신으로 단정하면서도 미끈한 목소리로 눈길을 끌어 예신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온라인 응원 투표는 지난 1월 6일부터 11일까지가 기준이었으며 171만 6057건이 참여했다. 이날 방송은 시청률 20.9%를 기록하며 사주 연속 전 채널 1위의 위험을 달성했다. 또 주요 포털 인기 동영상 차트 올킬은 물론 1월 1주차 화제성순위 1위를 석권했다.